얼마 전에 SPC 계열 제빵공장에서 20대 노동자 한 분이 어, 소스 만드는 기계에 끼어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보도를 예. 통해서 봤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졌고요.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다소나마 사망사고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각 기업들, 특히 어, 산재사고가 많이 벌어졌던 건설기업들이 앞다투어서 안전보건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 뭐 여러 가지 어 제도 개선, 문화 개선 따서고 있습니다 어, 사적기업뿐만 아니라 공공단체들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서도 안전경영에 총력을 다하겠다 이런 식의 <웃음>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은 조금 개선효과가 적더라도 점차 이 산업재해가 줄어드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요 그런데 최근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두성산업이라는 데가 위헌법률심판재청 신청을 했어요 아마 헌재로 넘어올 겁니다 아, 이 사건을 맡은 화우가 보도자료 배포하면서 어, 검사들도 이 법이 좀 불명확하다고 라 한다는 라것큰 근거 사유로 삼았어요 걱정이 뭐냐면 자 이게 위헌법률심판재청 신청이 받아들여서 헌재로 갔어요 그럼 한쪽은 이 법률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기업들을 기업들이 되겠죠 다른 한쪽인 이해관계인 법무부 장관 나오죠 또 법무부 장관 아니라 정부 여러 당사자들 나오겠죠 네네. 자, 그럼 정부 쪽 입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과도한 형벌 규정 개선하라 한덕수 총리 중대재해처벌법 검토해봐야 된다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헌재 재판정에 심판정에 만약 공개 n j 을 연다면 한쪽은 이 법이 문제가 있다라주주하하성성이이테테요이해해관계인으로 등장하는 여러 정부 부처도 사실 동일한 입장을 대변할 거라는 니다다럼헌헌재양쪽쪽에서일한한중대 a 처 j 법을 무력화시켜야 된다 약화시켜야 된다는 이야기만 듣고 j a 면 판단을 내려야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n 는 여러 사회의 다양한 방면에 뭐 노동 관계 되시는 분들이나 심지어 정부 부처 내에서도 조금 더 다른 입장을 가진 고용노동부 같은 데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좀이해당사자로좀 해서 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완화시켜야만 된다는 이야기가 아닌 좀 다른 방향의 이야기도 들어가면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충분히 에, 중요한 지적을 하신 것 같고요. 그 저희들이 지금 뭐 만약에 법원에서 그거를 받아서 어, 위연 재판, 위 법률 심판 제청을 해준다면 이제 거기에 그 법무부 장관과 사건의 당사자가 이제 의견서를 낼 거고요. 만약에 법원에서 청원재판법에서 기각을 한다면 결국 헌바 사건 돌을 텐데 68조 2항으로 그럴 경우에는. 이해관계 에 있는 국가기관, 또 공공단체, 그다음에 법무장관이 의견서를 낼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 그런 항공노총, 민주노총 또는 뭐 경제단체도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쪽에서 의견을 낼수 있고 또 저들 필요하다면 재판 판단에 따라서 의견 요청을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